기다리고 어, 한 명씩 어, 뽑고서 어. 나 가운데서 막 어, 랩하고 어, 아예 이렇게. 승관이 파트 때다 뽑아도 되긴 하겠다. 그냥 저렇게 줄 서가지고 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 뭐 아예 그러니까 아예 등, 첫 동선을 이렇게 등, 입장해가지고 등, 비행기 등, 등. 기다리듯이 아, 이런 느낌을 해. 아, 아 근데 스태프분이 약간 그 승무원처럼 있어가지고 그 티켓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쌤해줘 아, 아, 비행기 진짜 비행기, 진짜 비행기, 진짜 비행기 타기 전에 응, 그래. 응, 그래.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거지. 응. 와, 이거 좋아하느냐? 이거 스파이더맨. 야 그리고 어, 너가, 어, 너가, 어, 너가 어. 거기서 그냥 어. 스탠드 마이크로 나눠 주는 거야. 베 있어. 쌍 나절 있어. 아이스 저다어 송이, 가운데로 우다 비. 송아지. 송아지. 송아지. 송아지. 송지 송아지. 송아지. 지나아아지지 송아지. 송아지 그래, a y said, or manage out of the phone. He said, he said, he 있어, i d he s 게 i d he said, he said, he said, he said, he said, h 어뭐 <웃음> oh, oh, next l e v e 어 그저 같레 새내배로 잘된 것뿐인 Get up and up 어 end up 댄스 나지 않아 나 그렇게 그 시간이 되게로 찾아왔어. m i t s y o baby. Whoa yeah, m to 방향 a v 네 to name. I have to say. I have to say. I 이 a v I v e s I h s e v e to say. I have to say. I have to say. I y e a h y e a h 어, 이거 뭐 괜찮다. 뭐 이게 좋다. 치킨이 아닐 수도 있고 어. 뭐 통과 아니면은 뭐 어, 당첨 이게 되면 좋다. 어 하고 이제 그거 하는 거 아니지? 그래도 뭔가 우리끼리 그걸 최대한 숨기고 있다. 가 어, 그래야 뭔가 굳이 뭔가 그 뭐냐 기계를 안 넣고 해도 되니까 체크인하는 것처럼 표는도 되면서 어때? 우와, 체크인, 와 체크인. 네, 매표도 체크인처럼 이렇게 밑에 이렇게 어. 체크인 해놓고서 우리 체크인하면서. 샘비 한 해주는 것보다 이게 나은데. 어때? 어. 와. 앉아 있어 내 옆엔 구미도 있어 산에 십킬로미서달라줘 충분해 앉아 있어 새로운 것들에 쫄아 도에내야 더워도 더워 그래서 Yeah y e a 올려다보자고 비행기에 내가 탈고 사람들 머리 위에 얼마나 자그마던지 저희가 이렇게 또 어, 유닛 리버스 보컬팀 버전이 연습이 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끝난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됐든 잘 준비가 정리가 된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재밌는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안무가 없었는데 뭔가 여기에서 안무를 저희 다 같이 하면 더 웃길 것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구성이 정리됐어요. 원래 승무원 컨셉 그거 자체도 없었는데 연습 나오니까 이게 또 이렇게 나오네요 어, 너무 재밌었는데 아, 일단 보컬팀 그 유닛 리버스는 항상 너무 즐겁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마 역대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치킨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만나뵐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치킨 보컬팀 파이팅! Q. 치킨 보컬팀 파이팅! 여기서 또 쓸어서 와주면 돼요. 그렇죠. 아. 아. 너를 위해 릴리리. 릴리. 야, 아빠 하면서. 얘기할게요 아. 야. 야. 야. 그렇게 배웠어 요 나도. <목소리비> <목소리비> 근데 그 포인트가 그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올라와 줘야 돼, 이렇게. 올라. 올라. 오, 올라와서 봐. 올라와. 대체 이이러다나 아, <웃음> <네네. 웃음> 괜찮은 거지 되게 나한테 익숙했던 그림이 <웃음> 새 또 이렇게 있을 수만 있다면 그래. N 나를 그려낼게 그래. N이 많죠? 그래. 나를 아, 그려낼게 하수 수 있다면 수아 그래. 아, 괜찮아 네, 내가 고 <웃음> 그때 아가 <안> <웃음> 야이리리 <놋았�> <놋은데> <놋은데> 자 누운 다음에 일어나서 동작을 다 까먹었죠 그 아,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어. 맞고, 잡고 위로 올리고 이때 이 예. 엉덩이 들고 내리고 그래서 내리고 사실 음. 이렇게 딱아 어, 그렇지 그렇지 이런 응. 음. 어디에 누워? 몸에 음. 어디에 누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웃음> 너, 민규가 너무 올라오긴 했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네. 내가 그래도 우 멤버 중에 좀 던진 큰애들이 아, 뭐 아, 다올라오아 아, 아, 근데 근데 우리 아래씨 아, 아, 진하지만 이제 민규 재밌어 있어요 살짝 복근에 힘주고 있어주면 은 복근의 힘. 힘줄 수 있는 상복근. 진짜 크다. 어 이거구나. 음, 오, 아 <웃음> 이거다 이거다 이번이 번. 아오 느낌 있어. 번이 다했다다 했다, 다 했다. 아, 아이, 다이다이다이다이아다아어다 했어 이 아이, 다이 아이, 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야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이 아이, 이걸로이걸로이걸로이 야야야지시고 아, 아, 친구야 우이네 <놀놀딱> 고생셨습니다 선생님. 어 그래, 나도 잘하더라. 다고생습니다 어, 고생이 많아. 선생님 그, 어, 고생이 많아. 입금은 다음 달에. 아 입금 다음 달에. 네. 습니다 <웃음> 선생님. 어 네, 네. 자,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습니다 네. 네, 고생했어 얘들아. 네, 진짜 고생했어. 네. 고생했다. 없었어. 이미 그 다음에 너도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너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 베이베이베이베이간 맞아 이거 필요해 <웃음> 아, 맞아 이거 필요해 <웃음> <웃음> 마지막에, 마이으로 그 중간 부여서 이렇게 까다가 같이 돌아서 다 어, <웃음> 가야 돼, 이거, 마지막. 건배! 건배! <웃음> 이거 지고양이 <뭐지? 웃음> <웃음> 고양이 <웃음> <중랑이>. <웃음> 디노 디노 이거지? 찰랑해 찰랑해, 찰랑해 찰랑해 찰랑해 아니면 다들 세 글자니까 나는 네 글자로 댄스랑해 댄스랑해 댄스랑해 댄스랑 이거 하고 팔랑해 팔랑하고 이제 붙을까? 한면 내가 이렇게 붙으면서 해야 아, 품을 또, 품을 해, 팔랑해, 신나 팔랑해, 희랑해, 희랑해, 소랑해. 이거 이거 이거 할 시기 <람쥬> 뭐 하는 거야? 아, 이거야 지금. 네, 이번 캐롤랜드 위해서 저는 <람쥬> 그럼, 드디어 저는 <람쥬> 드디어 팔랑해를 만들었어요. 팔랑해, 팔랑. 네, 네, 드디어 이제 제가 팬분들 하라고 하라고 했던 팔랑해를 드디어 캐럴랜드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퍼포팀이 아, 지금 유닛 리버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재밌게 하려고 캐럴분들에게 또 좋은 추억을 선물해 드리고 저희도 또 좋은 추억 만들려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파이팅!